7월 7일, 제이크의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어제 밤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제밤에좀푹 약을 먹고 푹쉰 다음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 몸이 많이 좋아지고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고 나 아직 좀 목과 코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이지만 몸살이나 이제 머리 아픈 것 그런 것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음, 오늘 하루는 좀더 어제보다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좀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어,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조금, 오늘은 보컬 레슨, 저는 개인적으로 보컬 레슨이 없, 없어서, 어, 오후, 아니 저, 저녁 시간까지는 쭉 계속 그냥 저녁 시간까지는 쭉 어, 조금 개인 연습을 하는 시간이어서 조금 편하게 오히려 개인 연습을 하고 조금 쉬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이 너무 맛있어서 일단 저녁 메뉴가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 정도를 먹 먹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제 어, 조금 어, 쉬다가 쉬면서 이제 그그그 그, 그, 그 거기 밥 먹는 데 옆에 있는 이제 오락기에서 게임도 하고 어 진짜 좀 쉬다가 이제 일곱 시 정도에. 어, 댄스 레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어 이제 댄스 레슨은 오늘은 이제 코레오 같은 그런 안무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댄스 레슨이었는데 이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댄스 레슨을 처음 해보고 여섯 명이 같이 하는 것도 진짜 처음 해보는데 진짜 그 어, 혼자 한, 할 때보다 여섯 명이 할때 나오는 그 에너지나 그런, 그런,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오히려 춤을 정말 그냥 즐기면서 재밌게 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안무도 진짜 너무 멋있고 제 스타일이어서 정말 오늘 댄스 레슨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그냥 재밌는 수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내일, 어 이제, 녹음과, 어, 그런 프로필 촬영 이런 것이 있는데, 내일은 조금 긴 하루가 될것 같은데, 그만큼 되게 하는 것도 많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오늘 좀푹 자서 내일을 위해서 목 관리나 이제 얼굴 비주얼 관리를 하면서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그라운드 친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진짜 와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냥 그동안 솔직히 방송을 하면서 못 친해졌던 사람들도 있고 좀 많이 진짜 되게, 치, 되게 좀 말을 많이 못 해본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진짜 말도 많이 해보고 정말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그냥 진짜 너무 보고, 다들 너무 보고 싶고 그냥 만, 오늘 밤에 만나는 게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어 정말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여기 전지 훈련? 와서 하는 이런 스케줄들이 정말 어,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제 며칠간은 조금 이런 빡센 조금 스케줄 때문에 좀 아프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고 오히려 이 이런 진짜 힘든 스케줄에 좀 적응이 되면 정말 제 체력도 많이 키워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